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고요 10장 11절부터 봉독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목소리>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노라. 라이고로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 인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미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하한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석 잘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 서로 어려보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 누구누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에 비유하셨어요? 선한 목자를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달벽에 예수님이 양을 그렇게 어, 이렇게 치시는 그런 어떤 액자나 그림들을 보면서 평화, 뭐 안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물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그 이미지, 선한 목자 이미지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은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높은 차원에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할 길이 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는 상징으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고 어떤 하나님신지를 표현하신 데는 당시에 유대 사회가 목축업으로 연명하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어서 아마 목자 선한 목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정감 어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시에 싹군 목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돈, 임금 받고 돈 얼마 받고 양을 치는 그삭군 목자들은 양치는 게좀 부실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유하시면서 또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기 때문 그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아니, 목숨을 버리는 당신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예, 우리가 마냥 주님만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왕으로 추앙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로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양한 마리 살리기 위하여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지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줄 아는 그런 목자의 사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10대 때 사울 왕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 마다하지 않고 양떼들을 돌봤다는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왁 물고 가면 저는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해서 그 입에서 양떼를 구하고 양떼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놈이 또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위지 10대 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힘없는 새끼를 물어서 도망가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야이 다윗이 어려서 좀뽕 튀겨서 양떼를 돌보긴 했는데 지키긴 했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곰이 새끼를 물어갈 때 곰을 제압해 가지고 어린 양을 다시 구해온다? 너무 좀 과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이 곰을 만나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 자기 곰을 만나면 간담이 내려앉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뭐 동물원 안에 있는 곰이야 우리 안에 갇혀있으니까 뭐 별로 겁날 것이 없지만 은 실제 상황에서 곰을 만나면 문제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배델 처치 미국 갔을 때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때 실제로 곰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곰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 호르락이 불고 고운 경비대가 출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오, 곰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멀리가 뭐 아니라 한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곳에서 푸시슥 소리도 아마 났던가 봐요 누군가는 또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간담이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그 곰이 어미 곰인지 새끼 곰인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곰이 출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꽤 무섭던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웃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참 야생 곰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위선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곰과 격투를 해서 다시 찾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 아껴서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 싸우는 목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무려 네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찐하게 비유했습니다 아니 양을 사나가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씩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는 예수님의 양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진하게 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듭 강조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보세요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진지하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손아귀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안겨주시고자 자기 생명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 자신이 무력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은 사자나 공과 싸우다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예수님은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죽임을 당한 목자가 아니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였으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의 양인 우리를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느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심리학자고 신학자이시고, 미국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의 교수로 지내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매년마다 책을 쓰내시는데, 그 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한때 헨리 나우엔의 그저작에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저, 이 소재에는 헨리 나우엔의 쓴 책이 거의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하버드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다 마치고, 어,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10년 동안 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캐나다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 지체,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스스로 자원하며 봉사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분이. 그가 그네이브락 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맡은 일은 아, 25살 먹은 청년 아담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이 25살 먹은 청년 아담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옷도 혼자 힘으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에도 굉장히 많이 심한 터라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도 알리가 마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기에게 정성을 쏟는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 아담은. 그러나 헨리 나우엔 박사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매일 아침 되면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씻기고 일을 닦아주고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음식을 입으로 날라다 주는 가져다 주는 일을 돕는데 그 일만 하는 데 하루에 두 시간이 곱박 거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 시키는 것부터 밥 먹는 데까지 두 시간 가까이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 그리고는 식사 후에는 그를 휠체에 눕혀서 산책도 함께하고 이런 나날들을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나우옌 박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아직 써야 할 책도 많은데 왜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계십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얼마든지 되는 일 아닙니까? 꼭 박사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러자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담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우며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심한 장례를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잡채실린 이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는 사람인데 아담이라는 청년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10년 동안 수고하신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그가 할줄 아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 상한 소리를 막 지르며 발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붓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 사랑이 느끼지니 이 사랑이 깨달아지냐 이 사랑을 네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쩌면 심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어도 앓고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정의 오늘 하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이 당신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성령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조금이나마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이다. 나의 음성이다. 나의 음성이다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사인과 신호에 따라서 저들이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결정되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어요 자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양은 보는 것도 잘 못하고 뛰는 것도 잘 못하고 어떤 방어 능력도 잘 없고 그러나 하나 예민한 것이 있는데 소리를 잘 듣는 것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다 못해도 귀 하나는 살아있어서 귀는 예민해서 그래서 막 하는 소리 중에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목자의 소리에 잘 따르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 목자의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인데 못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목자가 말하는데 목자가 휘파람으로 말하든지 또 무슨 막대기를 쳐서 말하든지 다 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26절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내 양이라면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어떤 심한 영적 장애가 있지 않으면 다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있나? 아, 그럼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 주님의 양 아닌가? 불편하신 분 계세요 많은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아직 확신을 가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직 어려워합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어, 이 부분에서 대해 제법 애를 씁니다 지금 요즘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번 주도 이 부분에서 대해 다룰 거거든요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과 주의 음성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요 성령 집회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라기보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주 약합니다 귀합니다 드뭅니다 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내면의 세면 소리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려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이고 그 음성을 들려면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야 그 음성을 듣는다고 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 양이 기도 많이 하고 내 양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음성을 듣게 될 것이 아니라 내 양이라면 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마땅히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좋은 신앙의 선배 또 여러 모근 안에서 목, 모근들이 목자와 서로 상담하다가 신앙 상담하다가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은사나, 꿈과 어떤, 어, 어떤, 그, 뭐, 뭐라 그럴까요? 예, 열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저도 카자흐스탄 갔을 때, 예배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이 대접을 판에, 한금볼판이 제 앞에 눌려서 나는 눈을 뜨고 오셨습니다 앞에서는 천량을 뜨게 하는데 내 앞에 그림은 대저볼판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 오신 금만 가지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자꾸 최근해서 왔든 친구가 데리고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그랬거든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 장애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했거나 혹여나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대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학급 제 반에 공부 제법 잘하는 친구가 대위였는데, 그 대위는 주일 아침만 되면 우리 집문 앞에 와서 수고나 교회 가자고 중학교 2학년 가을 때 방학 끝나고 수고나 교회 가자 주일 아침이면 이 돼이가 찾아와서 그 소리를 내집문 앞에서 해댔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 그냥 보내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돌려보냈지만 얼마 안가 주일 아침에 수고나 교회 가자 그 뒤에 의 목소리에 알았다 나갈게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갔더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친구 대의 음성?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 음성에 따라간 것이 결국 내 영혼이 구원놓고 살아난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무시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그냥 흘려드렸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양역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만약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양은 길도 못, 못 찾습니다 미련하게 그지없습니다 사자나 곰의 밥이 다들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버립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이, 음성 듣고 사람은 더 좋지 이건 신비한 거지 그렇게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2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양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 자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미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음. 여러분 한 번씩 잠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그러면 사방이 최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나 새벽이라서 아침일 이르는 시간에서 조용한데 그때 딱 누우면 낮에는 들, 들을 수가 없었던 시계파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각 제각 제각 제각 제각 제각 밖에 바람 소리가 휘우 들립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도 들립니다 보통 때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실제로는 내가 들었으면서도 나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들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소리를 듣습니까? 나를 존중해달라는 남편의 소리를 들으시나요? 남편들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를 부모이신 여러분은 들으시나요?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 살면서도 수많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그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 내가 듣고 싶은 뭐가 있다고. 그게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주님의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바라는 마음, 여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소리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아우 하나님이 왜 명확하게 내게 말씀을 안 주실까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사실 눈을 바꾸어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라 말씀했잖아요 이미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담 청년처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너무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만 보더라도 2년 3년 동안 우리는 아휴 힘들었지. 그 시간이 아주 좀 막막했어. 아무것도 별로 한게 없잖아. 이것만 생각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없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초강력 태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상 이변으로 점점 이상한 자연 재해 현상들이 전례 없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세요. 누가 보면 21장 25절에 마지막 때는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공고한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공고한 때예요. 이게 뭐고? 너무 힘들다네 때가 가까이 왔다. 곳곳에 기근과 있겠고, 또 무서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무서운일과 하늘부터 로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과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못 들으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못 들으세요.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나 순식간에. 기사에 보니까 8분 만에 물이 답답다잖아요그 말은, 목숨을 잃게 됐는데, 많은 이들이. 그중에서 엄마와 아들의 소식이 우리 가슴을 참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차좀 빼러 같이 내려갔다가, 엄마와 아들이 짧은 그 순간의 생이별, 죽음의 작별을 하고 마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자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내일은 없다 오늘 준비해라 오늘 준비해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40, 50줄에 들었으면 머리가 휘어지잖아요 기억력도 좀 희미해지고 어느 날엔가 성격적 글자가 잘안 보여 아, 내가 이거 노안이 왔나 50, 60절에 들어서면서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더듬거려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돼 어떤 때는 금방 약 먹고도 내약 먹었나 <웃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네 육체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르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영혼의 때를 얼른 준비해라 얼른 준비해라 이미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영적 감각이 회복될 지어다. 영적 자기가 거칠 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소? 맞소? 그리스도인 맞소?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말해 주었잖아 이미 내가 그렇다고 말해주었잖아이환한복음에는이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었다 25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만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뜻이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믿어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요한복음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 생활에 머물면 정말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이었습니까? 근데 저들은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 종교 생활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함께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못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 들을 때또 마음이 힘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혹여나 영적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귀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에스겔 36장 2 6절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그 세면 음성을 받아내는 자리가 이 마음이고 생각이 주 통로인데 이게 굳어가지고 그 음성을 못 받으니 그 세면 소리를 못 듣으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장애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뭘로 사랑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목자의 음성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그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진정한 주님의 양들 다되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듣겠습니다 더 간섭해 주세요 주의 음성으로 더 간섭해 주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영적 귀가 더 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장애가 많이 제거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진정한 양으로 오늘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해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너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철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가 내인이 말씀하셨고 허여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영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만슨 빛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같이 에감한숨 해주시길 원합니다 를는라그힘도를 받는, 그힘도를 따라가는, 그음성이주 행도하고, 그성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원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내 마음 속에 두자, 내 육신에서 무 마음을 제가하다라무 마음을 줄 것이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주세요. 스님 빨리 열리 가요 주옵소서 열리 가요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자럼한번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자꾸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아주 주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니 묻고 듣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해보세요 이자한번더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반응해도 여러분 오늘 영접되고 활짝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한번더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잠깐.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혹여나 내 안에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영적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제 삶에 간습해 주시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세요, 말씀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굳은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 마음으로 바뀌지는 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심령으로 오늘 변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 꼭 잡아주셔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삶의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